시계춤 째깍째깍 달려가 보자 달리고요, 오, 좋아, 좋아, 좋아. 달려, 달려, 달려, 달려, 달려, 전부! 자, 한번 더. 달리고 달리고 오케이 성공 오케이 두번째까지 성공 이제 세번째 아 여기 여, 여기가 난이도 제일 높아 오 씨, 진짜 오 신장 오우 오. 오, 완전 신장 벌렁벌렁 벌렁 벌렁 벌렁 되는 심장, 대심장, 소리. 오. 제발. 제발. 됐다, 됐다, 됐다, 다 성공. 예. 아싸. 성공, 성공, 성공, 성공, 성공. 예. <웃음> 성공했습니다. 오. 오, 무너진다, 무너진다. 시계추는 째깍째깍 우리 야옹이. 가 나오는 구요 다음, 다음. 자, 끝 클리어.